화란하니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후드모르헨 아침에 듣는 요리 문답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첫 시간입니다. 이게 무슨 프로그램인가 하시겠지만 자세한 것들은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우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그첫 번째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당장 이 질문에 답하라는 것은 아니, 아닙니다. 니아 단지 어느 누군가가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답하라 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럼 여러분 어떤 대답을 내놓아야 할까요? 예좀 길지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권사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좀 어리둥절 하시지요 뜬금없이 이런 질문은 또 무엇이고 또 무슨 대답은 이렇게 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부터 찬찬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질문을 보시면 그 첫머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이 이렇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원래 이 질문을 간단하게 하면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지요. 위로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묻는다는 라 것은 지금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여기서는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 지요 무엇이 당신을 구원하느냐 혹은 당신이 무엇을 얻어야 만족하겠느냐 이런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로라는 것이 어떨 때 필요하냐면 살아서나 죽어서 나라는 것입니다 아니 살기 위해서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까 혹 죽기 위해서 였나요 이 말을 해야 질문이 더 정확할 것 같지요? 그렇습니다. 구원이란 혹 위로란 살기 위해서도 죽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그런 목적이나 의도 없이 필요한 것이 구원이란 뜻이지요. 그래서 이요리문답을 시작하면서 그 첫머리에 이 질문을 놓은 것은 우리의 종교생활 혹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나의 삶이나 죽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또왜 기도하십니까? 또왜 이렇게 아침에 요리 문답을 공부하십니까? 살기 위해서도 죽기 위해서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분명 우리의 삶과 죽음을 초월한 무엇인가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과 대답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 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대답하지 않고 엉뚱한 말만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질문의 중심이 나에게서 그것을 대답할 때쯤이면 내가 아닌 다른 이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인간의 유일한 위로 인간의 구원이 궁금했지요. 그러나 그 대답의 첫머리는 "살아서나 죽어서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너는 그것이 궁금하겠지만 사실 그런 질문을 하는 너는 너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의 그 주인이 인간에게서 예수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우리라는 존재는 예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을 것을 걱정하고 또 건강도 염려하고 그렇지만 그러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지요. 우리가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예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자라는 것 바로 이 사실이 우리 인간의 유일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들을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예수의 소유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